오전 5월 5전쟁7 0년을 많이 만습니다 참전 용사 여러분들의 희생과 에 정말 감사마음 한국 국민들의 사신 성인의 정신을 우리 모두는 가슴적 깊이 성이고 기억하고 서중하게 기르어야할것입니다 하루고을하